Yeah. Yeah. <웃음> 네. 6시인가? 6시, 저녁 6시인가 넘어서 뭘안 먹고자 더니 얼굴에 붓기가 없어. 어저께 같이 일찍 끝난다는 사실은 일찍 자야 되는. 아, 릴리, 크리스마스. 아, 먹으셨어요? 뭐 그린 마더스크림. 그럼 어제는 많이 자셨어요? 아니? 그냥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오늘 얼굴이 엄청 좋으세요 잠은한 한 4시간 잠못끊시간 듣기가 하나도 없어. 4시간, 5시간 다니야. 어. 처음 찾자고. 오마이갓. 10시. 10시, 11시. 11시. 11시. 자리! 액션! 이따가 다시 한 번만 더 컷! 오케이! 줄릴땐 네. 캐리크로시 아잠깐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 렌즈? 필터? 필터 아니고 흔들어도 돼? 렌즈 아, 닦는 바람나는 거. 오. 오. 어? 어? 어. 어. 저유용또 있어요? 어. 네, 레디. 액션. 음. 염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안 되는 거그세요 <웃음> 이걸... <웃음> <와주세요>, <웃음> <웃음> 정마복방의 잔자리여 <웃음> <웃음> 근 뭔가 한번사한번라고또한번 오랜? 캐어링 1등 식국또한번 오랜? 또한번 오랜? 그렇지 잘한다 또한번 오랜? 캐어링 1등 식또한번 오랜? 캐어링 1등 시국 이거, 이거 안 했잖아 이거 뭔가이2 동시 진행 응? 12시부터 찍는 거 음~ 요양보호사님들 수고하시는 만큼 음~ 요양보호사님들 수고하시는 만큼 레이스 투어 비용 하시겠거 힐테이크 아 진짜 넘어지고 죽는다고요 케어링1등 시급 또한번어링1등 네. 시급 케어링1등 시급 케어링어어링 네. <웃음> 캠장었 지금까지 피어링과 함께 성는 정동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어링 바운드의 공간은 정동원 공간이었습니다 부분에서키큰간에서 리액션하는 그거 한 번만 더추가를해볼게요또한번 <웃음> <웃음> 오네? 케어링 1등 시급! 케어링 1등 시급! 아, 예, 저, 낚시 안이 저, 낚시 안에 저, 낚시 안에 저, 낚시 안에 저, 낚시 안에 저, 낚시 안에 저, 낚시 안안 박수! 네! 특별히 모양 부각이 필한 특별한 공연을 주 안녕하세요. 네. 누구예요? 어머니 네 준비 잘 들어가세요 네. 촬영 엄마.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다 네. 오늘도 촬영이 잘 무사히 끝났습니다 길었어요 오늘 촬영이 그죠? 저희가 아침에 일찍 저희 나 지금 7시 일곱시 좀 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이 시간이 몇입니까? 11시 11시요 벌써 15시간이 넘은 거죠 또 오늘도 모든 분들이 됐었습니다스트리밍분로 고생 많이 하셨고또뭐 이렇게 또 나와서 영상이 또잘나오면 기분이 좋다 힘들어도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